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총망할 고품격 전문 야매채널 야매 지식 보관소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영어 공략집 오브 더 공략집 조금 설명하면 지난번에는 영어 공부하는데서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이번에는 그때 좀 휴사 선택 어떤 걸좀 끼고 가고 어떤 거를 좀 버려도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위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 영어 문법 들어가면서 이제 제가 또 하고 싶었던 말이 이겁니다. 강을 건너으면 뗏목을 버려야. 암경이라고 불교의 어, 그 초기 경전 중 하나예요. 뭐 어. 암경은 모르지만 여기에 나왔던 이 구절은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많이 들어봤고요. 그렇죠? 어. 여기에 바로 이게 그런 이미지인데, 자, 강을 건너으면 뗏목을 버려야지. 뗏목을 안 버리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뺏목 때문에 전진을 못해 자 이걸 지금 왜 얘기했냐 음. 문법에서도 저 격언이 유용하게 적용이 될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선 잠깐만요 <웃음> 문법의 의미를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서는 문법은 공략집이다 문법은 중요하다 문법을 알아야지 응? 영어를 잘할수 있다 공략집 딴게라 문법은... 문법집이 공략집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엔 조금 반대되는 얘기에요. 이번엔 공략집이 아니라 방편으로서의 문법의 의미를 좀 설명해볼게요. 아까 말했다시피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버려야 되는데 문법칙은 영어에 있어서 의문목과 같다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해요. 왜 그런지 이거 아까 나온 아함경에 음, 있는 논리를 이렇게, 여러분이 알기 쉽게, 어, 형상화해놓은 음, 그림판이에요. 음. 일단, 암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목적은 이, 바로 요거, 피안의 세계 에 도달하는 거. 피안의 세계는 바로 열반의 경지, 해탈의 경지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바로 찬이라고 하죠. 찬, 피안 많이 들어봤죠. 뭐, 피안의 세계, 뭐, 우리, 뭐, 순 뭐, 문학. 우리가 살고 있는 찬이란 말이야. 찬의 세계는 뭐 불교적 아주 좋은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 개똥밭에글러스도 이승이 났다는 말이 있지만, 불교에선 천이, 저의 이승을 부정해요. 차는 이제게 이승으로 바꿔도 똑같은 말이에요 응. 근데 여기서 저승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매칭시키면 좀, 아, 그건 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응. 일부러 지웠는데. 근데 응. 여기서는 이승, 저승 대신, 자, 그가서차한 피아는으로 바꿨어요. 차의 응. 세계라고 하는 건 속세의 세계. 즉, 윤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고통받는 그 세계를 말하죠. 응? 마, 응? 그래서 길이 의 목적이 바로 열반되고 해탈되고 들 어, 피아네 세계에 도달해서 응? 영원한 열반적정 응. 도달하는 방편이 바로 이 땜목이란 말이야 땜목은 그 방편이에요 방편 그래서 이피아의 세계에 도달하면 우리 목표는 끝난거야 땜목을 자꾸 피아의 세계에서 들고 다니면 요런 사태가 벌어지는거죠 요런 응. 사태가 벌어지는거죠 응. 아까 이렇게 응. 또 쓰려고? 자 개 중에, 뭐, 이건 뭐 환경적인 그런 부분이라거 생각하는데요? 아니, 땜뭐한번 쓰고 이렇게 버리면 어떡해? 일회용품 요 쓰지? 뭔 개소리야? 자, 보세요. 이미 이런 차례 그 고통스러운 세계 벗어나서 여기, 여기에 피아 대에이 도달했어요. 그럼 피아 대에이 도달했으면, 이을 다시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면 안 돼. 사실 또 쓰면 큰일 나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하는 문법에서 적용을 시키면은 바로 이렇게 도표할 수 있다 이거죠. 우리가 목표하는건 바로 프리토커 어? 영어 동사가 되는 거야 말 그대로 어? 영어를 마스터하고 프리토커가 되는 거야 불구의 말 해탈의 경지죠우리 지금 응? 한국고 그렇게 못하고 망쳐보고 어? 속세에서 이렇게 힘들게 응? 계속 영어하고 다니고 뭐하고 뭐하고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막 쫓아다니면서 막 끊임없이 피곤해 응. 근데 문법을 제대로 끝내면 은 문법은 사실 더 이상 끌고 갈피가없게 돼요 그걸 아마 느낄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영어 공부를 지속하면은 어, 문법이 별로 생각 안, 안 날거야 제대로 했다면 그래서 아 문법이 이렇게 방편일 뿐이었구나 계속 끌고 갈수 될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말했던 제 의미를 이해할거예요 근데 자꾸 공부를 하면서 문법이 자꾸 떠올리면 은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는거예요 뭔가 나는 공부를 좀잡지라고있는거예요 문법은 땜목이라고 그어요 근데 영어의 진도를 나온는데 자꾸 문법이 따다니면 이건 나의 길에 지금 깻목 끌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뭔가 공부가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이런 거 하지 맙시다. 그렇기 때문에 문법책은 한 권으로 족합니다 대체로 문법을 공부하면은 어떤 문법책 시리즈가 뭐 기초 무슨 영문법 있고 그 다음 기본 영문법 있고 종합영어 이런 식으로 따가요 대표적으로 성문이 같은 그런 식으로 되는데 그래서 혹시 좀 잘못해가는 게아 내가 기초 영어를 이제 끝냈으면 그 다음은 기본영어하고 기본영어 끝났으면 그 다음 종합영어하고아유고갈 길이 많네 종합영어그 어? 다음 또 토플 모이고 어? 극구직도 봐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본영어는 종합영어는 기초영어는 엄밀히 말해 한 권으로 족한다한 권을 제대로 끝내면은 사실 그 상위 레벨의 그 영문법을 또볼 필요가 없어요 어, 기초영어하고 기본영어 종합영어 이렇게 아나 아직 문잘 모르겠어 이렇게 해서 이 순으로 또 계속 공부해 나간다는 건 이것도 일종의 합진인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자, 가끔 이제 영어 콘텐츠를 하는 분들을 보면 은 아, 문법 책 없이 영어를 말은는법을 알려드립니다. 뭔 개소리야! 어, 여러분이 왠지 구세주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근데 문법 책을 필요 없다는? 진짜하면 내가 봤을 때 이미 이, 이 사람들은 문법을 한번 마스터했기 때문에 방편인 문법 책을 더 이상 끌고싶 필요 없어. 그게 머릿속에서 자꾸 떠올릴... 않은이된 거야 그래서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문법이 필요 없그 다음이 어차피 문법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건 아니까 어? 문법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좀 광고를 해야지 자기가 좀 팔려 이쪽에 이거 마케팅 수단이고 영업 수단이죠 영업 어, 영 영어, 영어, 영어 좀 나쁜 말로 영업팔리라고 할게요 어. 그런 거라 이, 이거예요 물론 지금 여기서는 저도 약간 문법이 필요 없다는 그런 관점에서 좀 강의를 좀 진행하고 있는데 그리고 경제에 오르기 전까지는 사실 문법체는 굉장히 필요해요 이 말에 거짓대로믿어도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진짜 이면은 이걸로 생각해야 돼요 이미 마스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문법을 필요 하지 않은 경제가 됐어 무슨 얘기냐면은 한국 사람들 우리 말하면서 한국어 문법 지금 따지면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머릿속에 한국어 문법시계가 우리 뇌 구조 안에 딱 잡혔기 때문에 더 이상 문법이 떠오를 필요가 없어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어도 어느 정도 순이되면 문법이 세세히 따지면서 해석 아닙니다. 그냥 영어 문장을 쭉 읽으면 무슨 소리인지 알게 돼요. 그런 의미예요 아까도 말했죠? 영어 문장 해석하는데 자꾸 문법이 생각이 난다. 어? 문법 따지면서 이게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잘못 공부, 뭔가 잘못 공부하는 거야. 문법책을 한 번을 딱 끝냈으면 제대로, 제대로 끝내야 돼요. 제대로 끝냈으면 사실 해석하면서 문법 별로 생각 안 나요. 영어 이제 이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되지 근데 물론 문법을 따질 때가 아주 없진 않아요 문법책 한번 끝냈다고 바로 뇌 안에 다일랜드로서 영어가 딱 들어가는 건 아닌데 뭐 당연히 문장 내가 해석하기 어려운 문장이 나오죠 그럴 때는 문법을 따지면서 공부를 하게 돼 그렇지만 그거는 이쪽의 그 미니멀리즘으로써 최소 적용되어야 옳은 거예요 공부할 때마다 문법을 따지는 게 아니라 정말 뭔가 막 그때만 딱 필요해서 찾아보든가 어, 따지든가. 근데 뭐 쉬운 문장이든 어려운 문장이든 그냥 공부하면서 일단 구조부터 따지려 들고 그럼 안 돼요. 세상에 내가 문법 파고보는데 일 쓸데없는 게 바로 오형식 따져가면서 해석하고요. 영어 잘하는 사람 아무도 형식 안 따져요. 아 나도 그 하면서 사실 따져본 적 없어 없게 되더라고 굳이 의미가 없어. 근데 문법책은 아직도 모형식을 다 가르치고 있더라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뭐 완전 타성, 탓성, 불완전 타동사님뭐 가사 명사 하면서 문법 용어들이 많아요. 문법책 필요할 때 진짜 의니까 이런 세세한 문법 용어들을 다끌고갈 필요 없이 수단으로서만 철저히 이용하고 버려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아시겠죠? 문법책 없이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문법 어느 정도 하면은 따질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예요. 아시죠? 아까 5형식이 필요 없다고 얘기했는데 5형식 대신 이렇게 동사의 종류를 잘 알고 요, 요러, 요런 이런 동사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거를 알면은 되는 거예요. 5형식에서 1형식 문장은 뭐 일... 절대 그 공식을 외울 필요 없어요. 다만 제가 5형식에서 좀건질면한게 너무 방대해져요. 제 시간에 못 끝나니까 이거는 다음 기회 하는 걸로 하고 살짝 맛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5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 보면은 수여동사, 사역동사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런 동사가 어떤 건지 아는 게 사실 중요한 거예요. 이런 식 문장의 공식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여동사는 어떤 게, 있고 이게 어떤 뜻이 있냐, 이건데 수여동사는 뭐냐면 한마디로 목적어가 두개 나오는 거예요. 자, 사나게이브미, 얼라브레터. 이게 영어에서 그간접목적어고 이게 직접목적어라고 하거든요. 원래 이 문장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영어에 있어서 일, 목적으로 취하는 일반적인 형태인데 기부라고 하는 수요동사는 전치사가 필요 없이 바로 미를 목적으로 받을 수 있어 목적으로 두개 갖게 돼 근데 왜 그러냐고요? 이 없어요 그냥 얘네들이 기부를 그렇게 쓴대 이런 동사들이 몇개 있어요 그런 동사군을 수요동사로 하거든요 이렇게 쓰는 게 있다 굳이 형식을 따질 필요 없이 그냥 수요동사 를 알면 되고 뒤에 나올 사역동사를 알면 돼요 나온 김에 사역동사 예도 한번 볼게요. s 나 n 스 f 러 m e Love h e 이라는 문장을 볼 때, 여기서 Make라는 요 동사가 사역동사예요. 이거는 미를 러브하게 시킨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것도 왜 그러냐면, 은 보통 한 문장의 동사가 그냥 이렇게 두개 오지 않아요. 뭐 투정성 형태로 오든가 아니면 동명사 형태로 오는 게 또는 아니면 분사 형태로 오는 게 일반적인데, 사역동사가 되면은 동사 가 그냥 쌩! 원형으로 그냥 올 수가 있어. 어. 이런 동사가 몇개 있어요. 어. 그런 문장 구조를 가진 게 있다. 그런 걸 알려주기 위해서 형식으로 하나 분류해 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맞으면 형식을 따질 수 없이 이런 사획동사가 어떤 게 있고 그런 게 이렇게 나왔으면 아, 이렇게 해석하는 구나 그걸 알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 뭐 이거 너무 기초적인 문장이라 제가 굳이 해석을 안해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은 아직 초보라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싶을 테니까 제가 해석을 해드리면 뭔 개소리야! 네자 다음 아나 돌맞을까봐 해가 못하겠어 음. 그 다음에 게임을 네. 공부에 필요한 최소한의 용어만 암기하면 돼요 영어 문법을 하면은 지금 문법은 이제 마스하고난 다음엔 버려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공부하면서 어떤 거를 계속 개념을 잡고 있고 어떤 것을 버려야 되는지 그러면 좀 알려주세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최소한이라고 하는 용어라는 게 바로 목차에 있는 용어들이에요. 이렇게 그 문법책을 딱 펴면 은 목차 딱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아마 전개가 될 거예요. 여기 목차에 나온 요런 용어들 이 정도는 아마 문법책이 끝나도 머릿속에 남을 거예요. 그 정도만 알면 돼. 요목차에 명사의 수, 부정관사 요런게뭔 소리지만 알 정도면 된다 이거예요. 그 이상의 용어들은 다알 필요가 없는 데 문법을 위한 문법이고 용어를 용, 위한 용어가 돼요 자 여기를 보면 뭐 완전 타동사, 불완전 타동사, 불완전 자동사, 완전 자동사, 불가사명사가화산복수면사뭔 개소리야! 여기 타동사 복합과 제기 타령법칙 이건 뭐냐면 사실 영어 문법용어야 불어문법 용어예요 문법 또 불어문법이 또 아주 괴랄하기로 유명해서 제가 한번 갖고 왔어요 이렇게 듣기에도 짜증나는 이런 용어들을 다 안고 갈 필요가 없어요 이런 분류는 그냥 말,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응? 문법을 위한 문법이고 용어를 위한 용어라고 이런 식으로 분류에 들어가면은 사실 그 동사의 종류를 1 0 0가지도 분류를 할 수가 있어 응. 따지고 들기 시작하면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예를 응. 한번 볼게요 제가 콘텐츠 준비하려고 오랜만에 문법책을 들여다봤어요 근데 음부터다 넘겼을 때 막히는 거 어? 불완전 자동사 이게 뭐지? 했는데 알고 보니 이 B동사가 불완전 자동사인 거야 무슨 소리 자동사라는 게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쓸수 있다 해서 자동사야 자동사인데 이 문장에서는 B동사가 My g 프 r l 라는보언를 필요로 해요 그래야 뜻이 무슨 소리지 말이 되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언 잔전 자동사라는 건보어가 뭔지 동사다 이 소리예요 아이 별것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이런 문장은 영어 유치원 들어간 애들도 그냥 기본으로 다 아는 문장이에요 근데 이걸 굳이 뭐 불완전 자동산이 모니 해서 이렇게 그 귀찮게 분류만 하는 거예요. 음. 근데 이거는 이동사하고 요 부호가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아는 순간 몰라도 되는 용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말한 문법 용어를 알고 갈 필요가 없다는 게 단어와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고 나면은 이거를 설명한 데 쓰인 그 불완전 자동사라는 개념은 더 이상 머릿속에 갖고 있을 필요가 없, 없는 거예요. 다만 사장님들 이걸 브랜드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문법 책을 보면서 용어를 위한 그게 아니라 어휘가 단어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돼요. 그리고 그게 쓰인 문장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용어가 뭐였는지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먹는 게 차라리 더 도움이 돼. 자꾸 뭐 이런 쓸데없는 말장난 같은 용어를 머릿속에 남아있어 봤자 영어 해석하는 데 도움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으면 발전이 안 돼요. 문법이라고 하는 거는 마지막 페이지를 딱닫는 순간 그 여러가지 이런 잡다한 용어들이 있는 걸 목표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여기 나온 용어들은 다 뭐였지? 막 노트 정리하고 막 달달달 외우면 안 돼요 근데 아마 이렇게 이 공부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학생들은 혹시 들었는지 모르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대학 입시에 수능이란 말이 아니라 대입학력고사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체로 이런 문제들이 나왔다 이거예요 어. 어? 사지선다에 어? 타동사, 완전 타동사 아진 거를 골라 이, 이런 어처구니없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외웠지 그때는 이젠 더 이상 이런 어처구니없는 문제들은 안 나오니까 이런 걸좀 정리해서 뭐 달달 외울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무슨 소리냐면 완전 타당사라고외워봤자그 동사 나중엔 또 불완전 타동사로도 쓰이고 그냥 자동사라도 써요 영어에서 사실 엄밀히 말해서 완전 타동사인건 없어요 어? 그런 거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영어에는 영원한 자동사도 영원한 자동사도 없어요 어떨 땐이 문장에서 자동사로 쓰였다가 이 문장에서 타동사로 쓰인 그런 얘가 무수히 많아요 우리 개그맨들이 한번 이걸로 개그도 쳤잖아요 뭐냐고요?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뭔 개소리야?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한번 어 로미오 어 줄리엣으로 얘를 한번 들었잖아요 어. 분명히 문법책에서는 사람 이름이 어안 쓴다고 해놓고 쓰잖아요. <웃음> 이럴 땐 쓰고 저럴 땐안 쓴다 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우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외우지 말고 그 문장이 나왔을 때 그걸 어떻게 해석할 줄 아는 그 방식을 트레이닝하는 위주로 공부의 가닥을 잡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그러면 아까 이 어라이브 앱 같은 거 이런 거 이거 전체사가 필요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구분해야 되나요 하는데 어라이브가 자동사라는 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어라이브 애씨 무슨 뜻인지 그냥 수고처럼 그냥 외우면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단어 중심으로 하라고 응. 단어를 외우면서 이렇게 같이 수고를 외우는 게 나요 아 아시겠죠? 이거 하면서 이건 자동사였 쓰니까 어 이거 전체사 필요하고 이,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서 자꾸 문법 용어가 생각이 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냥 이거 하나 전체 통째로 무슨 뜻인지 알면 되는 거예요 약간의 적인 배치관계를 보고 통법으로 그냥 이해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는 애들이 그냥 그 문법을 모르고 통법으로만 해석해서 제대로 된 문장을 구사할지 모르 이렇게 비판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절대적인 명제가 아니라 공부하면서 약간의 통법도 필요해요 그거에 어떤 단어나문법관계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그때 딱 주어진 상황을 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내가 대처해야 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하나의 공부예요 이런데서 제가 까이통 받도 필요하다이렇게 얘기를 썼어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네. 이번 수업에 도움을 주신 사나양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그말는 개드립을 했는데 사나양 추상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고소하지 말아주세요. 이건 어떤 면에서 공익을 위한 거거든요. 네. 제가 좋은 컨텐츠를 보답하겠습니다. 사나양 너무 감사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